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오븐 브리핑의 gd 트레이더 입니다 비트코인은 더블 탑 패턴의 목선 하향 이탈하면서 제지선 리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하방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향이 완벽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에서 이번 주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총이 잠시 유출되면서 이어 시장의 시총이 감소하는가 싶었지만 다시 시총이 어떤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반등 시총의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 24일 마지막 브리핑이었던 지난 24일 시점과 거의 비슷한 현재 시총의 증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은 지난 24일 이후에 약 280빌리언 달러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2 8 0 0리언 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시총이 급격하게 빠졌고요. 하지만 2 6 0 0리언 달러 지지를 지켜주다가 오늘 오전에 잠깐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다시 어 260밀리언 달러 위에서 260밀리언 달러와 270밀리언 달러 사이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내에 시총이 270밀리언 달러 위로 진입을 한다면 이번 주는 시장의 흐름 어 괜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260빌리언 달러 아래로 시총이 내려간다고 하면 은 이번 주 시장 은 상황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차트 시황 브리핑입니다 어 일목균형표와 차트 패턴 관점의 일일봉 차트고요 먼저 일목균형표 관점으로 어 구름대 상단 진입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구름대 진입을 어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 구름대 하단에 저항을 받으면서 더블탑 패턴, 이중천상 패턴의 목선 목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다시 목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기서 돌파를 실패한다고 하면은 어 급격한 하방의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 비트코인이 어 패턴의 목선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어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마지막 천상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산하신 이후에 다시 아래에서 가격이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다시 진입하시는 게더 유익하다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성 관점 1일봉 차트입니다 어, 가격은 이 보라색의 6 1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 어, 하방으로 이탈한 상황이고요. 이 빨간색의 중기 이평선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이 선의 방향 역시 하방으로 기울어져서 현재 가격은 하방으로 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단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장기 이평선 저항 쉽게는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흐름이 상방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약만달러 만 달러선의 저항 돌파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관점 주봉차트로 보면요 단기 이평선약 어, 7주 이평선 되겠고요 역시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을 다시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추세 지속 가능,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현재 어, 중기 이평선약 30주 이평선은 어, 60주 이평선인 장기 이평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사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요 만약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던 약 7,500선, 7,50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자, 지난 18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 중이다. 추세가 어, 상방 상승 추세가 여전히 지속 중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7,500선의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 추세 채널 관점의 12시간봉 차트고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이 상승추세 채널의 상단 지지가 매우 약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엔 7월 24일날 이번에도 지지가 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대로 지지 실패하면서 채널 하단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채널 안에 현재 61.8% 라인 이 라인 지지를 받은 상황인데요 만약 가격이 아래로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피보나 치절림 비율에 의해서 8,590, 8,600 라인에서 어, 60.8%인 7,350 한 7,350달러 정도 이 사이 이 사이가 강한 지지라인으로 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가 어, 매수 비트코인이 가격을 알아 내려온다고 하면은 매수할 최적의 시기라고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패턴 관점은 1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런 패턴 가능성 지난 7월 24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 현재 이런 식으로 돌파할 를 수도 있고요 다시 이런식으로 부딪치고 한번더 내려왔다가 돌파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은 8600선 위에서 8600선 위에서 가격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플래그 패턴의 가능성이 높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움직여서 상방을 돌파하는 약 15,000달러의 어, 패턴 목표가 나오니까요 가격이,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8600선, 860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반등한다면, 이 패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매매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의 매수 포인트는 이쯤이겠죠? 이 하락, 단기 하락 채널 사향 돌파하면서, 과거 주요 저항선 이탈하는, 돌파하는 이 부분. 약 9640달러 선에서 1 만달러 선 사이, 이사예가 어 만약에 상방을 돌파할 경우에 매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목균형표 차트 주봉 관점으로 역시 과거 주요 저항선이었던 만달러선 라인 현재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까 패턴과 마찬가지로 돌파하면 은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돌파 실패하면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자 기준선, 기준선 부분과 브론 상단부근 부분, 이 부분이 어 강한 지지라인으로 발동을 해서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가격으로 보자면은 역시 8500 라인에서 한7500 라인 7500달러에서 8 5 0 0달러선 사이가 최적의 매수 포인트로 현재 리목기 연표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캐터, 플래그 패턴과 플래그 패턴 깃발형 패턴 그리고 이이중천장 패턴 이두 가지 패턴을 주시하면서 이중천장 패턴은 하락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죠 그리고 플래그 패턴은 상반 가능성이 있는 패턴 아직 방향이 그래서 확실하게 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상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은 플래그 패턴의 가능성이 있고요 하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은 이중천장 패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두 패턴 흐름을 어, 주시하면서 흐름, 방향 흐름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오분 브리핑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어, 구독 및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 컨텐츠가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 5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